예, 안녕하세요. 인간중심 성찰과 디자인 강의를 신청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정의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1차시로 인간중심 디자인 이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간중심 디자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인간의 이해에서 시작한다. 예,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존엄하고 중요하다고 배워왔고요. 또 우리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은 인간의 어떤 인격과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왜 디자인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강연의 제목이 인간중심 성찰과 디자인인데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어 왔던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좋은 삶이란 정말 무엇이고 우리의 주변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한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번 강의를 시작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정한 공간을 겸, 점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공간, 밥을 먹는 공간이나 가족과 생활하고 또 일을 하거나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공간 등 많은 공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은 여러분들을 차분하게도 만들고 또 어떤 공간은 나를 굉장히 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흥미로운 실험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린이 유치원에 색깔을 붉은색 계열로 칠하면요, 어린이들이 좀더 활동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청록색으로 그 공간을 꾸미게 되면 어린이들이 책을 본다거나 조금 더 정서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자즉 공간은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많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한 침대라든지 식사를 위한 각종 생활 도구 또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문구류, 그 다음에 이동을 하기 위한 운송기기 등 다양한 사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어,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적, 지적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어떤 계산 도구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일정, 활동량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이런 비물리적인 도구도 예, 사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그 공간 속에서 사물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동료, 또 선배나 상사, 선생님 등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렇듯 디자인 대상이 되는 공간과 사물은 그 인간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히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아마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자인된 공간 속에서 디자인된 사물을 사용하여 살아가는 모습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정말 인간 중심적인가요?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찰리 채플린의 그 모던 타임즈를 보신 분이시라면 이 사진 속의 톱니바퀴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 한번 되돌아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어떤 육체 노동을 해방시킨다는 산업사회에서 우리는 육체는 기계에 지배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한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삶이 반복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하지만 왜 반복된 이렇게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수업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물론 너무 많이 생각을 해도 정신건강이 좋지는 않겠지만 출퇴근길에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 이렇게 장밋빛 미래로 대고 미래로 이야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인간의 사고능력이 기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6년에 IBM 딥블루가 자신들의 어떤 슈퍼 컴퓨터의 성능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 체스 플레이와 체스를 두었을 때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단한 번만 이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최근에 그 알파고가 이세돌한테 단한 번만 지고 모두 승리했을 때는 어떤 인간의 창의력, 사고 능력에 대한 어떤 의문과 함께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진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제는 어떤 육체의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사고의 비물적인 측면도 어떤 도구에 그 의지하게 된다면 도대체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성찰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어떤 새로운 기계, 장치를 만들고 또 생각하는 어떤 지능을 만든 것은 결국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그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봉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누구나 편리하고 또한 즐겁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좋은 삶을 꿈꾸고 있고 그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추구를 그 메슬로우는 인간 욕구 피라미드로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내가 꿈꾸는 좋은 삶의 출발은 어떤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 욕구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지만 어, 점차 그 정도를 더해가면서 자신의 어떤 자아 실현의 상위 욕구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이 메슬로우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슬로의 말처럼 이 자아성찰의 관점에서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은 삶의 주체인 나를 찾는 그러한 그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그 나의 꿈을 찾고 자아성찰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의 모습은 어떨까요? 혹시 너무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빨리 하기 위해서 속도를만을 추구하거나 혹은 과도한 경쟁 속에서 오히려 그 자신의 어떤 그 힘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물들은 효율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뭐, 각종 일회용품에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정말 효율적인 재료인데요. 왜냐하면 가벼우면서도, 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기 때문에 뭐 음식물을 담는 용기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효율성이 우리 주변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뭐 환경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또그 기후위기 같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효율성이 좋은 삶을 위한 인간중심 디자인일까요? 또한 정부디자인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행동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은요. 제가 이제 출퇴근길에 교대에서 열차를 환승하는데요. 거기 설치되어 있는 열차 도착을 알려주는 전광판입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전광판이 설치된 이후로 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즉 사람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속도감을 주는, 적 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지하철 실내 공간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안에서 뛴다는 것은 그다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정보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일까요? 과연 이것이 좋은 삶을 위한 인간중심 디자인일까요?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무조건 앞서야 한다는 경쟁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간이 달에 가게 된 이면에는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있었고요 또 높은 건물을 짓는 것, 또 빠른 열차를 만드는 것도 어떤 경쟁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이 뒤따랐는데요 미국 아폴로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또뭐 최근에서, 최근에도 뭐 대형 아파트에 화재가 났었을 때 대피하기 어려웠다든지 또 아니면 지하철역의 화재 또 세월호 같은 침몰 사고 같은 것들을 보면 과연 이러한 그 우리 주변의 어떤 사물이라든지 어떤 환경이 어떤 인간의 생존과 삶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디자인인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인간 중심을 위한 노력은요 사실 이전부터 많이 있어왔는데요 그 1920년대 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오면서 또 세계적으로도 대공황이었었죠. 이러한 공황을 극복하는데 사실 디자인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업디자인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그 이유는요. 산업디자인은 사람들의 어떤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적은 투자로 굉장히 생산 순환을 빨리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그어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덕분에 어 어떤 공황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는데 산업 디자인이 일정 정도 기여한 부분은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이후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불필요한 소비를 자극한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것도 사게 만들어서 어떤 폐기물을 많이 만든다든지 하는 그러한 그 문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에 반성의 목소리가 이제 1960년대 들어오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 판매의 목적을 두는 것이 과연 디자인의 본질적인 가치인 것인가? 오히려 이런 수요 창출이 아니라 무엇이 더 디자인에서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그 First Things First라고 하는 선언을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자는 취지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더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진짜 삶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저서를 빅터 파파네기라고 하는 분이 1971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의 인간을 위한 디자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가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에 대한 추구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이 융합된 하나의 그러한 그 융합 복합적인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인류가 공존하고 생태를 유지하며 또 사회적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빅터 파파 넥기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중심 디자인, 디자인의 주제도 점진적으로 진화를 해오고 있는데요. 어떤 퍼스팅스 First 퍼스트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어떤 인위적인 폐기 과소비 불필요한 수요 창출에 대한 문제 의식이었다면 여기서 한 걸음 좀더 나아가서 디자인 포드 리얼 월드에서는 어떤 소외된 인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또한 걸음 나아가서 어떤 지구와 우리 환경 그다음에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요 어떤 환경 어떤 기후 위기라는 말이 올 정도로 그~ 단지 지금의 어떤 상황은 우리가 지구를 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지구를 정말 위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 위협받는 우리 생존의 문제에 다시 봉착한 시대라고 다볼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도덕적으로 소비를 억제해야 돼 뭔가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 지구를 위해야 돼 이럴 때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도 언젠가는 위협받을 수 있다는 굉장히 그 변화의 시점에 저희는 지금 서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 디자인과 좋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성찰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 도구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를 한번 반성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의 제목이 인간 중심 성찰과 디자인입니다. 즉 하지만 인간 중심 디자인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인간 중심 디자인은 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의 조화, 균형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만을 위한 이기적인 태도는 절대 아니고요. 인간을 질짜 위한다는 것은 우리에 있는 주변과 같이 공존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인간중심 디자인의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이번 그 인간중심 성찰과 디자인이라는 수업의 출발점이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한번 수행해 나가는 이유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중심 디자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